네, 우리 쿠키. 네, 좋아요. 쿠키에 어디 여행 갔다 오셨어요? 샵에 자꾸 오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네 다시 볼게요 고양이 선생님 기분 좋으셨어요? 기분 좋아요? 아이흥 에이크... 밥을 줘시지요 아유, 부디 나와 기분 좋아. 디빨도 웃어 웃어 어? 목! 목 해야 되잖아 닦아요 우리. 닦아요 에이 <웃음> <아이>, 얌전해요 얌전해요 <웃음> 아이 우리 그게 되게 얌전합니다. 너무 얌전합니다, 아빨 아빨. 아 근데 진짜 얌전하다. 알고 있어, 고 이렇지 아이템 네0 10 어, 10 10 1 너무 저1 너무, 너무 잘했어. 10이0게이10샤워10 1렇10 10 10 10 1 엄청 얌전하게 밝다